o 직 y e a 틀리다. 아기는아니 이렇게 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부일입니다. 저는 대표적인 FJ 1인으로서 친구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교적인 모임, 그런 데 참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연말 모임이 조금씩 생기면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을 한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피부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오늘은 좀 유료 광고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 이상 정말 꾸준하게 잘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을 다 쓰더라도 내돈내산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에요. 바로 미샤에서 나온 비폴렌 리뉴 앰플러 그리고 크림입니다. 미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제가 잘 쓰다가 아예 한 2, 3년 정도는 안 쓴지 좀된 브랜드 제품이긴 해요. 근데 요번에 광고로 들어오고 비폴렌 리뉴 앰플러랑 크림을 쓰면서 아 내가 그동안 이 제품을 왜 몰랐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도가 좋았거든요. 그래서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안 그래도 너무나 만족한 후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리 고영양분위를 갖고 있더라도 끈적이는 제품은 거진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영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정말 빨리 잘된 제품이라 어,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굉장히 소량만 발라도 굉장히 그 다음날 오전까지 보습력과 영양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.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비폴리 성분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굉장히 꿀 보습을 줄수 있는 그런 풀 장전된 앰플입니다. 미샤의 독자 기술인 코어점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어서 유효성분을 굉장히 피부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게 손등에만 발랐을 때는 굉장히 어, 흡수가 잘 되는 건가? 약간 겉도는 느낌이다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흡수가 진짜 빨리 되고 무엇보다 끈적임이 진짜 없어요. 끈적임이 진짜 없으면서 향도 좋고 정말 정말 촉촉해요. 이게 은은하게 이렇게 광이 나다보니까 요거를 기초로 바르고 아침에는 지금 이 앰플라만 사용하거든요. 아침에는 이 앰플라만 사용하는데 요거 바르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저 오늘 정말 요거 바르고, 쿠션 바르고 지금 화장한 지 거의 12시간 지나가는데 다크닝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쫀쫀하면서 피부톤 괜찮아 보이죠? 미샤의 비폴렌 리뉴크림입니다 이것도 비폴렌 성분으로 피부 속부터 꿀 보습 채워주는 영양 진짜 쫀쫀한 보습크림이에요. 근데 영양이 쫀쫀한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됩니다. 요거는 정말 소량만 발라도 영양감이 굉장히 충분하게 이볼 부분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지성 피부인데 볼은 또 되게 건조해요. 그래서 볼 부분 되게 잘 발라주는 편니다두껍게 이렇게 발라줍니다. 되게 많은 양을 바른 것 같지만 흡수도 되게 빠르고 아 이거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지? 진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좋아지. 오늘은 제가 영상 속에서 잘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미샤 브랜드의 제품 2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, 정말 찐 만족했던 제품이라 특히 이 겨울철에는 이두 가지만 발라도 진짜 얼굴 막 땡기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. 제가 보장합니다.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장암에 좋은 영상을 듣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